양심 있는요. 신우주아 저주신, 저주신, 저주신, 저주신, 저 저주신, 저주신, 저주신, 고주해 저주신, 저주 뭐야? 32도라고 나오네. 32. 지금 3시 37분인데. 더워요. 체감온도 35도래. 그래도 우리는 이 나무 큰 나무 그늘 음. 아래 에 있어서 덜 덥긴 한데 덥긴 해요. 혓바닥 나왔어. 더울 이게 때. 이가 뭐야? 아. 더울 때 혓바닥 나오는데 맞지. 이거 1 년에 몇번못 보는 표정입니다. 형님, 뭐 돼?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 그거 송지는 거 같아. 어. 아까 어. 아침에 산책 가면서 <웃음> 나무에 엄청 눈대더라고 <웃음> 배도 한번 닦아줘씨 하는 와우 진짜 달아. 얘 지금 목욕해야 돼. <웃음> 아저씨 냄새나 너 지금 몸에서. <웃음> 어 아저씨. 야 없는. <웃음> 혜진이 슬퍼한 다 턱대라고 준 거. 아 그래. 오늘 저녁은 아아아 토마호크 스테이크. 그래서 마리네이드랑 시즈닝을 먼저 할까 합니다. 오. <웃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토마호크. 이봐요, 이 두께. 진짜 내 손이 큰 편인데, 내 손보, 손버... 어마어마한데? 이 오일로 코팅을 해줘야지 육즙이 뭐안 나간다고 해요. 이게 뭐 마리네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그래서 처발처발입니까 초발, 이게? 네, 코팅을 해야 합니다. 와, 와, 진짜 이거. 그냥 이게 토마호크가 왜 토마호크인지 알수 있을 정도의 정말. 와, 공기가 그러니까 진짜. 국기 수준의 크기는 응. 이렇게 마린이들한 게한 시간에서 30분 정도 미리 해놔야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토마호크에 토마오크. 오, 토마오크. 마오크게 토마오크. 오, 토마오크. 오, 토마오크. 오, 토마오크. 오, 토마오크. 야닮은 음. 와인 먹으려고 계속 들고 다녔는데 못 먹었어 어 진짜 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 와인 어 그래서 빨리 먹고 치워야 될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다른 거 맞았나? 기억이 안나 맞는 거 같아 어? 어 귀가 열려 이렇게 힘 미끄러워서 그렇겠지? 열려라 귀아 응. 귀... 네. 돌리면 귀가 열리는 거야? <웃음> 그리고 내리면 열... 빠지는 거고 예 근데 왜 이렇게 박요기 오, 기가 타요. 기가 렸 기가 기쁨의 기가 기가 타 기가 요거가 타요. 요어가요 기가 타요. 다시. 이건가? 아뭐 섞였나? 모르겠네. 이건가? 이건 것 같아. 그냥 줘, 놔줘, 놔줘. 맞아, 음. 바삭바삭한. 자르지? 지방 뭔가. 부위가 맛있네, 고소한 음. 게. 음. 응! 음.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양배추? 응 미니 양배추 먹어보실 일단 고기맛이 나커서커서음 <웃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술이 또 술술 들어가고 어떡하냐 아, 이게 진짜 고기가 고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아 진짜 맛있다 살좀 음, 넣어주세요 음. 이 가은? 응이 와인 맛있다 음. 비싸 아, 비싸더라도 이런게 낫다 아... 토마코는 마블 플러스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 갑자기? <웃음> 너무 맛있으니까 소개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보 제일 잘한 것 같아 매번, 매번 계속 느끼지만 근데 이게 실패할까봐 좀 많이 두렵긴 했어 음. 그래서 나 계속 봤잖아 난 봐도 안 되거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서 거의 막 태우다시피 하라고 하는데. 겁나을 응. 기도 육즙이 같은데요. 음. 왜 비가 없는데, 두려운 거지. 탈까봐. 탄 걸까봐. 음. 최고! 날짜앨 진짜 이쁘다 굿모닝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목이 마리가 아니네 석궁은 설거지를 하고 가러 갔고 저는 커피를 내릴 생각이죠. 정리도 좀 하면서 이물골로 리스를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스. 오늘은 좀 귀찮아서 어 아, 이렇게도 안 되네. 꼼수를 왜냐면. 이면 러 되겠지. 엄청 간단한 토스트. 통미 식빵에 치즈에 샌드위치만 있으면. 치즈 넣고. 넣고. 또 치즈를 넣고 이제 빵. 빵빵하노. 와, 자고 엄청 잘 났다. 어마어마해. <웃음> 얼굴 딱딱해졌어. 응.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응. 아 바람을 너무 시원하다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워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웃음> 아 뜨거운 물에 설거지 엄청나고 와가지고 저거 따로 갔다 어디 어 기름기가 많으니까 와 계속 뜨거운 물로 나니까 처음엔 아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땀이 나더라고 응. 사거잘할때 뜨거운 물 있으면 진짜 짬뽕 먹다는나 음. 짬뽕 먹으면 맨날 되잖아 집에서 <놀람> 맛있다 아시원하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여보 브런치를 먹으며 코피를 마시면 송님 사이에서 이제 바람을 즐기면서. 철수 음, 사운드를 들으며. 좋네. 이런 ASMR. 캠핑장 ASMR. 톡, 탁, 톡, 탁, 톡, 톡, 톡, 톡. 톡, 톡, 톡. 갑자 오빠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쌩이야, 생 <웃음> 그래도 가끔은 예쁘진 않지만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가끔. 근데 캠핑이 이뻐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저희는 진짜 쉴려고 오는 거라서 쉴려고 오는 거고 저는 맞아. 페스티벌 가면 그래도 화장하고 이쁘게 옷 입고 다닙니다 사람 많으니까 예쁘게이쁘나 예. 예쁘게. <웃음> 나름 시에끼나 어, 나름 꾸미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나는 안 하잖아 <웃음> 오빠도 오빠 나는 오빠 옛날 생각해 봐 오빠 옛날에 그거 뭐냐 멜빵바지 그랬어 뭔 소리야 <웃음> 어쩌면? 저는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이분이 주면 입어요. 그건 냥 여보가 멜빵 세트로 입자고 해서 입은 거지 뭐. 내가 고른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번에도 멜빵을 입어볼까? 근데 아니에요. 좋은 게 솔직히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전혀 입지 않은 벽들을 왜 가서 입으니까 그러면서 기분을 해. 조금 어. 내는 거지. 그 페스티벌의 기분을 내는 거. 지 약간 영해졌다는 약간 느낌이 들고 이번 고아는 염색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같이 또 페스티벌을 즐겨봐야겠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든. 페스티벌이고 오랜만에 어. 가는 페스티벌이고. 어. <웃음> 와아 잠깐 진짜 이거 왜? 아 이거 전등 짜증나 뭐야? 자기가 뭉쳐놓고 너에게 엉... 준 전등한테 뭐라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대신 엄마 혼내줘 아빠한테 뭐라해 괴로 뭐라는 거야 아빠야 아빠야 네가 부딪쳐놓고엄마 아빠 괴롭혀, 괴롭혀. 네가 부딪놓고왜 엄마한테 러니아빠 Oh, yeah. Oh, yeah. 아 진짜 전등 <웃음> 진짜 지역 이렇게 부딪 놓고 애꼬 좀 점등하고 뭐라냐 저씨 놀부 신고는 뭐야 놀부야? 이쪽으로 가 Hehehehe <laughs>